여기 한쪽 다리, 여기가 아픈가 봐요. 여기는 잘 집는데 여기를 못 집어요. 지금. 집어. 이거 아픈가 봐요. 어 아파 어떡해. 아왜 못지 못지 어떻게 이쪽 다리. 그지 너무 아프지. 근데 네, 모찌 앉아 있는 게 조금 어 아파해 모찌야 어떡해 아고 이렇게 서 사... 서면은 한쪽 발을 어 아파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떡게어어 어떻게 어떡해. 아, 얘네들을 놓고 좀 음, 가위가 좀 음, 괜찮아. 아마 그래. 그럼 같이 가요? 아니야. 아 얘네들. 아? 얘네들 놓고 가기. 음. 음. 이 뭐야? 아 거기다서 발판, 불편하게. 발판으로둔 건데요.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. 아니요. 방도는 거예요. 방금 음? 발판 치워도 없어도 괜찮나안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. 그러나 그래, 안 되잖아. 일단 엄마 있잖아. 엄마 있을 거니까. 응. 그거, 가림막이랑 먹으면 준 가림막 얘는 없어도 되지 않아? 그래도 가림막을. 그래도 해려줘야 하죠. 나밖에 아, 기다겠어응 하도 좋다 음, 음. 건데 뭐응다 음, 하도 좋겠다. 음, 하도 음, 하도 좋겠다. 음, 하도 좋 음, 하도 좋겠다. 음, 하도 좋겠다. 음, 하도 좋겠다. 음, 하도 좋 가자. 가자. 뭐지? 괜찮을 거야, 뭐지? 아, 어떻게... 아이고, 다행이다. 뭐지? 야 아픈 게 아니었어. 빈줄 알았더니 림핑신드롬이라고.. 림핑증후군? 그 애기들 1,2주 안에 주사 맞고 나면은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몸을 조금 떤, 떤다고? 그런 증상 그 증상이었어요 손가락 빈줄 알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<웃음> 괜찮아요. 완전 괜찮아. 며칠 푹쉬면 바로 나올거래요 뛰어댕기지만 않게 하면 된대요. 근데 자기가 알아서 안 뛰던데. 아, 아프니까. <웃음> 아이고. 만약 다른 애들도 다리 절고 나면은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진짜 빈 거면은 강아지처럼 만지면 깨갱하면서 아파하니까. 아이고 이제 집에 왔어요. 그내려 지금 지금도 잘 놓고 있던? 며칠 잘놓꺼있 날이지? 네. 나만. 아이구저힘들게되 저... 어,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나아졌다. 주사 네. 아이고. 이제 다른 애들도 거 아니야, 또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다 네. 네. 네. 는 다른 애들도 이렇게 아프고 다른 아픈 애들도 우리 보면... 아직 주사 맞은 지 5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이 올수 있어요 이준에 네. 올수 있어요 다리 시작. 저 왼, 왼쪽 다리 계속 들고 있잖아 왜? 네. 와... 그래서 손희들이 왜 이렇게 잡는다 아... 그요손이도 그래. 주사 맞고선 계속 그래서 나오다 컨디션이 아이고... 한 3,4일을 네. 내렇게잡한다 음. 아이고 괜찮아 이제 뭐지? 어, 영롱제도 이제 잘 맞았고 어? 오늘 막 뛰어놀지 말고 푹 자야 돼 오늘은 알겠지? 오늘은 푹 잘해 의사선생님이 너푹 잘해 뛰어댕기지 말고 알겠어? 진짜 이렇게 한국발 절인지 계속 이러고